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카티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자, 뭐 유튜브 유저분들도 이런 고민을 할까 몰라가지고 어, 자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질문한 상황은 이런 거였습니다 카티아 GSD 워커벤치에서 공면 변형장 없이 색상이 변경되는 문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원본 공면이 있다고 라 보죠 파란색이죠 노란색입니다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동이나 회전 또는 뭐 패턴 이런 기능을 수행한 이후에 색상이 따라오지 않고, 원래 그 노란색 있죠? 연한 노란색으로, 원래 색상으로 되돌아 버린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이 색상을 따라오게끔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질문이 참, 참신합니다. 참신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죽라고 이제 같은 색상을 해놨는데 색상이 변경돼 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카티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찾아낸 방법은 이 GS 있죠. g e o m e t r i c s e GS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면 자체에다가 색상을 주는게 아니라 GS 있죠. GS에다가 색상을 줘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 공면이 많다 이거죠 많은데 수업,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공면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을 부여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 색상별로 좀 선택을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파인드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찾기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색상별로 이렇게 공면들을 또는 포인트나 커브나 또는 평면 이런 선택할 수 있는데 좀더 쉽고 깔끔한 방법 없느냐 그런 거랑 또는 이미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똑같은 색상을 또 선택할 일이 있겠죠. 그걸 재선택하지 않고 좀더 깔끔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선택된 그 요소들을 GS별로 이렇게 딱딱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참제 입장에서는 어, 신선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이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지는 아닌, 아닌지는 저도 판단이 잘 않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트야 t j 해보죠? 파일 유 파트로 들어오죠? 일단 테스트라 이름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GS를 하나 만들죠 뭐랄까요? o r i 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레써 서피스라고 하죠. 여기다 곡면을 한번 여러 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스케치로 들어와서 라인도 하나 그리고요. 그다음에 원도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뭐 서플라인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각형도 하나 그리죠. 하나 더 그릴까요? 사각형 여러 개 그리죠. 그 다음에 라인도 좀 이렇게 몇 가지 그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을 몇개더 그리죠. 자 이렇게 따라 보죠. 아 이거는 지워버릴까요? 요 구석도 예, 지워버리고요. 얘는 이쪽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런 다음에 빠져나왔어요. 얘 가지고 한번 돌출을 하겠습니다. 여러 분 해야 되니까 저는, 하도 그냥 컴퓨터 클릭질을 많이 했더니만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랙트 기법으로 얘 하나 추출하고요. 오케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값선, 그냥 요만큼 주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죠. 익스트랙트, 찍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다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만 더 돌출을 하죠. 익스트랙트 포인트 연속성을 가지게끔 해서 이렇게 오케이. 면은 잡아 있죠.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오케이. 자, 됐습니다. 스케치는 하이 데브버리죠 요렇게 해서 면들을 몇개 만들었습니다 한번 색깔을 바꿔보죠 색깔을 바꾸실 때도 여러분좀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작업 영역에서 면을 선택하고 여기서 색깔을 바꿔버리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쪽에서 색깔을 여러분 바꾸시더라도 이게 반영이 안됩니다 아시죠? 웬만하면 색상 바꾸실 때이 트리 상에서 바꾸시고요 원래대로 이놈먼 오토매틱으로 하면 트리상에서 바꾼 색깔대로 들어오겠죠 그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녹색이 있고요 2번은 뭐이걸 하겠습니다 3번 이미 색상 계속 주죠 이렇게 주고요 얘도 똑같이 이 색상도 주고요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같은 색상을 줄까요? 파란색 주고요. 얘는 시안색 또뭐 있죠? 분홍색인가요? 예.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실제로 한번 작업을 해보죠. 그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이세 개를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동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요기서 저는 여기서 하나, 두개, 세개 잡았어요. 오케이, 디렉션, 이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쭉 끌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래 색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럼 얘만 그럴까요? 이 트랜스포메이션만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얘 예, 지워버리죠. 뭐익스트라플레이트 해보죠. 좀면 모서리를 좀 연장해보겠습니다. 을 이렇게 연장을 했더니만 원래 색상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단 얘기죠 어떻게 하면 원래 색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GS 단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이 부분들은요 다시 원래 색상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좀 GS별로 저는 요거 GS 요거 GS 요거 GS 따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인서트 GS 하나 만들죠 뭐. 어, GS1 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만들죠 예, GS2 라고 하죠 insert-gs3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얘를 한꺼번에 여기다 갖다 놓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드래,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하니까 하나만 풀려버리죠 자, 그러니까 4개 잡고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change gs set 하고 gs1 에다가 갖다 놓겠다는 얘기죠 inside ok 하면 간호 들어오죠? 다시 한 번요. 5부터 8까지 우클릭, 체인지, gs2 안에다가 갖다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한 놈이 더 갔나요? 8번이 더 갔네요? 그럼 이쪽으로 드래그 죠그 다음에 이만큼은 다시 3번 안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gs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gs에다가 색상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색상을 주시고요 여기다가 색상을 주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물론 얘네들 움직일 때는 여기를 워크 오브젝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에 만들어질 거고 이 안에 있는 것들 얘의 색깔이 따라오는 겁니다 해보죠 얘 잡고요 자신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색깔 따라오죠 그렇죠? 만약에 원을 한번 해볼까요? 얘를 워크 오브젝트로 하시고 물론 워커 오브젝트 이 단축키를 지정해 놓지 는 않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익스라플레이트 해볼까요 모서리 잡고 예, 어떻습니까?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GS별로 관리하신다고 러면 이런 문, 어, 색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GS가 GS 안에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 안에 들어와버리면 그렇죠? 여기다가 색상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줬던 색상이 따라오진 않죠. 얘를 오토매틱을 바꿔버리면 색상이 따라오겠지만 그렇죠? 이걸 꺼내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얘를 아버지한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랬더니 생각해봤더니 어? 1, 2, 3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얘네들, 날 괴롭혀. 순서 바꿔줘. 그렇죠? 그래서 2번을 위로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좀더 쉽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얘기였고요 그러니까 GS별로 색상을 관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색상이 이렇게 변형되는 부분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 선택을 좀더 쉽게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막 엉뚱한 위치에 이렇게 막가 있습니다 뒤쪽 박 쪽으로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 보죠 그렇죠? 섞여 있어요 10번 더 여기 여기 갖다 놓을까요? 예,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GS별로 이렇게 딱 묶으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GS별로 묶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GS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찍었습니다. 음, 1번, 4번, 7번, 이렇게. 같은 GS별로 묶여있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어, 그렇죠? 이 GS가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GS의 색깔을 물려받으니까, 같은 색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선택을 좀 해볼까요? 어, GS를 한번 지워볼까요? 지워에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다 지워져 버리죠? 그렇습니까? GS를 그냥 지우지 마시고 여기서 볼까요? 예. 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어 체인지 한번 해 볼까요? 체인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른 GS로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새로 GS 하나 만들죠. 인서트 GS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토탈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다 갖다 놓고 싶어요. 그다음 그럴 때도 체인지 하셔가지고 얘 찍고 얘 안으로 갖다 놓겠다 이런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죠 다시 아볼까요 체인지 잘 안보입니다 체인지 하셔가지고 토탈 안에다가 갖다 놓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워버리면 되겠죠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몇 개를 제가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몇 개도 색깔을 바꿔보죠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의 지혜사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야 어디가 어디 색깔이지? 막 일일이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막 순서를 바꿔버려서 제가. 그렇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렇죠? 색깔 조금 더 바꿀까요? 바꾸자. 이 놈이 8분인가요? 색깔을 바꾸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분홍색은 분홍색끼리, 녹색은 녹색끼리, 시안색은 시안색끼리 요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g s 별로 그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뭐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닌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죠. 자 일단은 g s 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옮겨갈 때, 렇죠 뭐 핑크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요, 뭐 시안, 그 다음에 뭐 그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상을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물론 8 서치 하셔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나요 뭐 칼라 별로 할수 있나요 이거 칼라가 있겠죠 예. 그러면 뭐 그냥 팟 gsd 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안쓰도 상관없어요 파이은설피스로가겠죠설피스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파이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칼라는 한번 보면 되겠죠 칼라 예, 녹색 서치하면 이렇게 두개가 선택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셀렉트 OK 하고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체인지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우클릭 체인지 하셔가지고 그린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쉽게 가겠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원래 색상 오리진으로 해버리시고 얘를 그린으로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방법은 뭘까요 파인드 서치 하니까 조금 에이트 서치에 들어오셔야죠 하려니까 몇번더 클릭, 클릭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더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색상 코드를 아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핑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핑크가 색상 코드가 몇 번이죠? 32번입니다. 그러면, col, color, col, 그냥 쓰십시오. 그럼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파워 인풋에, 땡땡 하시고, 32번이었네요. 32, 엔터 하면, 이렇게 핑크색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change 하셔가지고 핑크에 갖다 놓겠다. OK 누르면 다 오는 겁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이시안색이죠 그러면 이시안색이 29번입니다. 그러니까 COl 하고 29 엔터 다 선택했죠? 우클릭 change 케안 OK 하면 이런 식으로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색깔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 검영 하시는 분이었는데 검영 쪽에서는 색깔 가지고 또 구분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색깔 구분을 하시는지 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색상 별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색상이 안 따라와 가지고좀 애를 먹는다 이런 질문 하셔 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가지고 질문 답변을 드렸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여러분 어, 여러가지 여러 기능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색상은 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GS별로 관리하시고 그리고 색상별로 형상을 좀더 빨리 선택한 다음에 이 GS별로 관리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또 하나요 어,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뭐 핑크 누르면 다 선택이 되죠 자 Ctrl Z로 다시 원래대로 오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나는 핑크만 나, 음, 선택을 하고 싶으면 핑크가 몇 번이었죠? 핑크가... 예 죄송합니다 32번이었죠 col 한 다음에 땡땡 32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그 매번 할 때마다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귀찮은 거죠 그래서 8에서 Select o n Set을 만드시면 됩니다 Set을 자 먼저 핑크 부터해보죠다 Column 32 엔터 하시고요 4개가 선택되어 있죠 8 8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selection set edition 들어와서 지금 현재 몇 개의 요소가 선택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새로운 셋을 만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yes 누르면 됩니다 이러면 어, 핑크라우추적4개 요소가 추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만든 셋에 새로운 요소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add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ok 하겠습니다 그럼 4개가 추가된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안이몇번이었죠 29분이었습니다. 칼럼 29번 엔터 하고 다시 한번 세스를 만들죠. 예스 이러면 시안 이렇게 죽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이번에는 녹색 35분입니다. C O L 35 엔터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예스 그린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제 좀더 빨리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컨트롤 치킵니다. 컨트롤 G 누르시면 대화상자 보이죠? 핑크 누르면 핑크만 그린 누르면 그린만 시안 누르면 시안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알죠 그렇죠? 하고 셀렉션 누르면 요소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뭐 체인지 음,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이드 하시든지좀더 빨리 색깔별로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요 COA라는 명령어 잘 기억하시고요 GS별로 색깔관리하면 좀더 색깔관리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